탄생의 기원 퀘스트는 세력에서 누군가가 용을 키우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 컨텐츠입니다. 마을에 위치한 다루사지에게서 퀘스트 수락이 가능하며 하루에 한 번씩 완료를 할수 있는 일의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목표는 목공 제작대에서 만들 수 있는 등짐 형태의 마력 증폭기를 제작하여 주면 됩니다. 조란사 NPC 옆에 있는 깨어난 생명의 궤적이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용의 성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력 증폭기를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넣어야 합니다. 마을 안에 제작대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보면 목궁 제작대가 있습니다. 마력증폭기는 제작목록에서 제일 아래에 있으며, 재료는 아키움 주개 3개와 조그만 신혼기름 1개 그리고 유리색 기탈 100개를 필요로 합니다. 경매장에서 해당 재료들을 모두 구매하면 대략 70에서 80골드 정도가 소모됩니다.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노동력 백을 사용하여 마력 증폭기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력 증폭기를 만들었다면 태어난 생명의 궤적에 상호작용을 하여 퀘스트를 완료하면 됩니다. 애플을 러러찜짐을으으면됩다다찜을 넣으면, 넣으면 용용이가 신나서 소리 지르는 모션이 나옵니다. 역시 비 n g y 라 이용부터가 남다릅니다. 참고로 한 y 유 n 비가 3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얻은 불길이 깃든 상자를 개봉하면 랜덤한 확률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습득 가능한 아이템은 붉은 용이 가시갈기와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 3개입니다. 가시갈기의 시세가 1700골드이므로 나름 해볼만한 상자감인것 같습니다. 또한 명예로운 기억의 증명은 황평 목걸이와 맘도 업글에 사용됨으로 유용합니다. Good.